7 시, 여덟 시뭐몇번까지오라그랬지 뭐 여덟 시. 충분히 갈것 같아요. 한 시간만. 네. 아유, 피곤하다. 아, 흥분하다. 어젯 밤에 세나 다 떼고 다시 한번 정비하고요. 아, 나만의 힐링이랄까. 헛소리하지 마, 이놈아 <웃음> 너무 귀신도 <욕심도> 고 <되고. 웃음> 샌일위치샀으니까새드을다시니기를 하시니까, 샌드위치를 하시니까, 샌드위치시니까 샌드위치를 하시하 어 영웅도 어, 소리는 들리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너? 네아왜 그래? 그 끝이야 여기 여기 오 타고 달리고 했잖아 저 끝까지 그러게. 와.. 방력힛힛 <웃음> 천천히 가자어 아니 그렇지 않으면 될것같 <웃음> 천천히 가고 안될까? <웃음> 여기 인도가 3개 있는데요 첫번째 인도가 끝났습니다 <웃음> 아. <웃음> 첫번째 인도는 산책한 사람 많이 없어요 아, 자꾸 길이 안 생긴다고 그러네 아 경사가 빡세네 벽이 아이고 오면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응 음. 벽이 네. 오면 당황스럽겠다 야 산책물이 엎드네 <웃음> 산책을 하는 사람 엎드네 야 여기 뭐 구조차가 엄청나다 롤러코스터인데 계속 <웃음> 재밌어요? 좋아요? 아저씨, 이거 뭐, 재미를 강요하는 것 같아. <웃음> 아, 지금 네. 그 먼지가 많이 나는 건가? 그 형이 앞으로 가실래요? 아? 네. <웃음> 제가 먼지를 너무 많이 이렇게 키울 것 같아요. 멈춰질까봐. <웃음> <놓쳤을 거야. 웃음> 창호야, 너 속도가 네. 많이 빨라졌다. 난 어. 지금 되게 천천히 하고 있어, 무서워. 어... 아, 씨, 씨. <웃음> 너 엄청 빨라졌어. 형님한테 똥꼬 따니까고 아다가 범위권 찍는 코스 있으니까 저 먼저 올라간 다음에 한 분씩 올라오세요 5만원짜리에요 <웃음> <No. 웃음> 제가 요즘 영상 찍으면서 가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<웃음> 아둘다 영상 일찍 히는 니가? 어아 그러면은 뭐 아저씨 영상 필요 없을 것같아 <웃음> 아 여기 저기 사적인 영상 찍으시면 안 돼요? 저여왜어 뭐야 감사하 여기 대 이상 못 가네. 그냥 올라가면 대이상 될까? 근데 기가 많이 막고 있어. 어디로 갔지? 위로? 밑으로 왼쪽인 렌트, 것 같아요 렌트. 아 밑에는 막혔구나 이제 응도 3개 중에 2개는 지났고 하나는 뭐야? 2개 지났어요? 아니 아저씨 또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<웃음> <웃음> 인도 3개 <인도 웃음> <기, 기, 웃음> 뒤 <뒤에> 뭔지 알겠어요 <웃음> 와 저거 고통 없이 들어가는 거 맞아 제가 저녁에 한5 0 0번쯤 탔나봐요 사람들 데리고 그러니까 <웃음> 이게 이 코스에 대한 이해가 높네 네. <웃음> 나 여기 4번쯤에서 오는거예요 4번쯤은 거의 뭐 이제 다 외웠네 <웃음> 끝난거야? 인정어하하하하 <힘들어? 웃음> <웃음> 아저씨 화뿐해 <웃음> 주세요 <한> <웃음> 여기가 아, 아, 아 여기입니까? <웃음> 예, 예, 예. 혼지 못하겠네 야, 경치도 감상하면서 오세요 야이연 <웃음> 섭서로 이, 가면서 경치 간다 하라고? 야 근데 여기 빛이 좋다 숲 사이로 떨어지는 빛이 아 이게 세 번째 인도입니다 오 이건 좀비네요 아저씨 <웃음> 여기로 이제 세 번째 인도가 끝났고요 <웃음> 뭐. 그럼다 끝난 거 아니에요? <웃음> 아 보너스 하나 있어요 예. 이게 코스는 짧은데 되게 다이나믹하네 어, 그냥 이렇게 천천히 돌면 괜찮은 것 같아. 영등포은 어? 여기서 끝입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재밌네요. 저 사람은 춥돕니다. 뭐, 대충 옆에 있는 사람 그럼 또다아 가볼까? 천천히 다추워가지 남편을 따였네 결국엔 수월한다 물질 안 맞춰서 오면은 못돌아요 아하나아 아, 아, 여기 이런 데는 텐 치고 그냥. 아, 좋네. 더 마진 잡서요. 어. 하는 내용들 뭐나 지금 아, 어, 어, 바다 속들도 서울 같지 건데. 그 Thank you.